평소에 데이팅 어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그런 거안 써도 이해가 안 가요 무서워아요 별로 다이딱 하는 거죠? 혹시 써보셨나요? 아니요 진짜 자신감 없어 보여요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안산에서 온 24살 제 이름은 김원 카지노법에서 딜러 그 뮤지컬을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좀 잘하는 편이세요? 아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조금은 진지한 연애가 하고 싶어서 소개를 거의 안 받아 봤어요 만들어지려고 하면 더 부담스러워 어색하고 더 작정하는 기분이고 연애는 하고 싶은데 그러다 cc는 하기 싫고 소개는 받고 싶은데 친구들도 없다고 하니 그때 당시 평점이 가장 높은 거를 글램이었는데 그 친구가 어플을 진짜 심심해서 깔았는데 되게 지금 오래 만나고 있어요 몇 년째 평가받는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바깥 내기로 되게 잘생긴 사람들도 많았고 어, 키가 되게 큰 거예요. 185인가? 물테이프고 아, 딱 정의를 닮았었어요. 키도 크고 잘생기고 블랙을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데이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배어요 소개팅 어플에 대한 인식이 엄청 부, 부정적이었는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아무것도 못할까 봐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아 쓸데없는 편견이었구나 <웃음> 실제로 주변에는 어플에서 만나서 사귀고 결혼한 경우도 봤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음, 왜 소개팅 어플 두려워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고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그거를 다 배제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우물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느냐. 소개 받는거나 아니면은 뭐 밖에서 만나는거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. 접근은 가볍게 하되 사용은 진중하게 했으면.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렇게 굳이 크게 편견 안 가, 가질 필요 는 없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실 거예요. 결혼하는 날까지. <웃음> <웃음>